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 및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의 제출기한은 근무월 다음달인 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로내용 확인 신고의 위반 행위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미신고와 거짓신고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미신고는 취득 등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도 미신고에 포함이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신고한 취득 등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거짓신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수정하는 경우도 일종의 거짓 신고에 해당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내역 확인신고의 과태료 기준을 살펴보면 미신고의 경우 신고를 하였으나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5억 미만 공사 사업장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연권에 대해서만 즉시 부과되며 과태료는 인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5억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정신고기한은 근무월 기준으로 그 다음달인 1월 15일까지 신고기한이 되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월 15일까지 신고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시 해석하자면 법정신고기한이 이월 15일까지지만 한달간 과태료 유예를 두기 때문에 근무월 기준으로 익 2월 14일까지만 신고하셔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거짓신고를 살펴보면 근로내용 취소신고, 근로내용 수정신고 등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유예규정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과태료는 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 및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